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공사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방지 방법 다섯 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발생하게 되는 추가공사비나 공사계약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설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자재 등을 바꾸는 즉 설계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러한 설계변경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방지방법에 대해서 단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설계 변경 없이 완공되는 건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어떤 건물이라도 건축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심하게 말을 한다면 설계 변경 없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계 변경은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사실 설계 변경은 잘하면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반 건축주들이 가장 경계하는 공사비 등 비용이 추가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 변경은 건축 허가가 난 이후 사용 승인 전까지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어떤 건축주들은 아무 것이나 바꾸고 변경하면 설계 변경이 모두 가능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난 추가공사비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이나 지구단위 지침 등 관련 규정과 허가 조건에 맞을 때 가능한 것으로 설계와 다르게 공사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설계자와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한지도 판단받아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주나 발주자의 의도 변경에 대한 것인데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발주자나 건축주의 변경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최초 설계를 할 때의 생각과 상황이 바뀌어 설계의 내용이나 사용 자재 등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도 돌아가는 상황도 바뀔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때로는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 일일 수도 있어서 그야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 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들을 다 검토해보며 사용 자재 등의 선택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이란 극히 주관적이어서 설계의 모든 안들은 제각각 장단점들이 있어서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용자재는 품질이나 가격이 다르고 특징 등이 있어 이러한 정보도 설계자로부터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변경은 해당 공사나 자재의 시공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이미 공사가 된 부분이라도 사용 승인 전이라면 바꿀 수도 있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한데 이는 시공하는 업체나 작업자 등에게 어려움을 주고 기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공사를 할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자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은세 번째로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의 차이가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는 도면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대지의 크기나 레벨 등의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인 것이죠. 이는 신도시 같은 경우 지적도와 대지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기존 도시의 경우에는 지적도와 대지의 경계가 다른 경우도 있고, 특히 원래 설계는 토지정보공사 등에서 정확한 대지경계측량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측량성과도로 설계를 해야 하며 현장에서도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관계기관에서 발행해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대지 상황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계는 맞지만 인접건물이 대지를 침범한 경우도 기존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소송 등으로 내 땅을 찾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하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소송기간 등으로 별수 없이 이를 고려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밖에도 대지의 레벨 차이나 도로와 대지의 관계 등이 설계 도면과 다를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면 될 것이고, 또 설계자는 건축 허가가 끝난 후로도 건물이나 시공의 완성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번째로 불순한 의도로 설계 변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시공자 등이 공사비를 부풀리려고 설계 내용을 탓하거나 사용하는 자재를 변경하려고 부추기는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 추가 공사비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최초 견적을 싸게 제출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에게 설계와 자재 변경을 유도해서 공사비를 추가시키려는 경우로 이는 극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건축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가 공사 견적 금액이 적정한지 또는 공사 견적 내역서나 공사 범위 등 공사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각종 건축 자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이런 때는 건축사 등 특히 그 건물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설계자나 감비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그 건물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특히 설계기간 동안 여러모로 건축주와 공유한 부분이 많아 건축주나 설계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누구보다 그 건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가장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해 줄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시공자의 제안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설계자나 관리자 등과 함께 협의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공자에게 끌려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 변경의 활용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공사나 건축을 하면서 설계 변경 없이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설계 변경 절차는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또는 건축주 의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등의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건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워낙 주관성이 강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대안들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사정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런 설계 변경 절차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입니다. 즉 어떤 건축조들은 한번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고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공사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설계나 자재 등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때는 이런 설계변경 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설계변경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 허가를 받게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관한 도서만 제출해도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 경면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첫 번째를 말씀드려보면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또는 세번째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또 네번째로는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또는 다섯번째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면한 상황의 변경으로 어, 사용 승인 시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을 하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와 그 일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 변경 없이 완공되는 건물은 없다. 두 번째로는 건축주나 발주자의 의도 변경. 세번째로는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의 차이, 또 네번째로는 불순한 의도로 설계변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섯번째로 설계변경의 활용과 이러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목소리>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황과 사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의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 이러한 변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도로든 바꾸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일이 따르고 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 일반 건축주들이 가장 경계하고 염려하는 공사비 추가가 발생하기 때문인데